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살펴볼텐데요 단지 내 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바깥뷰를 가진 공개 117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실내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 단지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도보 10분 내에 킨텍스 온누리공원 일산 호수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집의 첫인상인 현관입니다 신발장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네요 칸도 눈 대중으로만 봐도 넉넉한데요 이쪽 신발장은 행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굳이 문을 열고 닫고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오른편에는 전신 거울이 정말 큼직한데요 외출 시 점검하고 나가기에도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네요 거울 옆에도 수납공간 또 있습니다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골프용품 등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좋겠어요 실내로 들어오면 작은 방과 마주 보는 벽면에 또 수납공간 있고요 자 거실 화장실입니다 그레이톤의 타일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거울은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됐고요 수납장 안 콘센트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네요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 설치되어 있고 조명이 세면대와 욕조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네요 첫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나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옷장 옆면을 활용한 수납공간이 센스있는데요 창을 통해서 단지 내 놀이터가 한눈에 보이네요. 화이트톤 옷장은 행거가 칸마다 잘 달려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행거가 있고 없고 차이 정말 크거든요. 이쪽 문을 열면 대피 공간이 있네요. 작은 방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첫번째 방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있습니다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기에 좋겠죠? 아니 이쪽 벽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벽지와 수납공간 문 색깔이 같아서 그냥 벽인 줄 알고 지나칠 수도 있었겠는데요 자 이제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거실 아트월 쪽에 시간, 날씨 등 확인 가능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고요 거실 창을 통해서는 킨텍스 사거리역이 보이네요 지하철역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지만 단지 주변에 대형마트나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창 쪽에서 바라보는 주방입니다 역시나 수납공간 활용 잘 해놨고요 명절에 들어오는 선물들 보관하기에도 참 좋겠어요 LED 식탁 등이 주방 인테리어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둘러싼 공간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죠 아일랜드 식탁이 가스레인지 쪽과 연결되어 기다랗게 뻗어 있네요 문 열림 기능 TV 시청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 가스레인지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개수대 쪽에 작지만 창이 나있어서 환기에도 용이하겠어요 개수대 옆 다용도실인데요 선반이 정말 많죠 창도 큼직하고요. 이쪽에 세탁기 두면 딱이겠어요. 안방입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 화이트 톤 붙박이장 너무 예쁘네요. 간접조명이 있어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발코니 안에는 전동 빨래건조대 있고요. 거실과 동일한 방향에 창이 나 있습니다. 이쪽에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네요 안방 안에 실외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붙박이장을 따라 쭉 가보면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큼직한 거울 위아래로 수납공간을 배치한 화장대이네요 이야 악세사리칸까지 거주자를 위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이쪽 수납장은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주 입지는 않지만 아끼는 옷들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 같아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과는 다르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거울은 역시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수건 떨어지지 말라고 받침대까지 잘 되어 있네요 샤워부스 쪽에도 배수구가 있어서 문 닫고 샤워하면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죠 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킨텍스의 꿈에 그린 아파트 공개 117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